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어, 이, 오늘 하루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거의 주식시장의 모든 자금을 끌어들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 이 쏠림이 지금 과할 정도로 어, 지금 어, 2차전지주에 집중되어 있고 어, 오늘 보시면 니튬 관련주 중에 수산화 니튬이 가장 어,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그리고 2차전지를 제조하기 위한 장비주 2차전지주 이렇게가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고 오늘은 이 리튬주 중에 수산화리튬 관련된 다섯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화리튬주는 이제 이 대보 포스코 금양 미래 강원 웰크론한테 에이프로 성일이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EV까지 이런 종목이 이제 수산화리튬 관련주입니다. 어 그리고 이 수산화리튬의 리튬 가격을 한번 보시면 지금 22년 11월 최고가로 지금 600 위안에서 이 3월 17일 262위안까지 이제 급락하면서 하락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양극재 쓰이는 이 리튬 화합물은 크게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으로 나뉩니다 그중에 이제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중국이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중저가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주원료가 탄산 리튬인 반면에 수산화 리튬은 이제 우리나라의 주력이죠 이 삼원계 배터리에 주로 사용되는 게 수산화 리튬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또 주행 거리라든가 충전 시간이 좀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 이제 발화의 위험이 있죠. 그런 어, 위,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이제 삼원계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상승했던 수산화 리튬 관련 주 한번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에너지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금양이가 24% 급등을 했고, 실적은 이제 대부분 이렇게 좀안 찍히는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금양은 22년도 이제 마이너스 529원을 벌면서, 어, 이 적자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또, 어, PBR의 평균은 이제 7.31배 수준입니다. 얘가, 어, 강원이가 23, 금양이가 20배로 이제 상당히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도 이제 100% 이상인 기업이고, 그에 반해서 이제 대보 같은 경우 부채는 32 포스코 엠텍이 39 그래서 낮은 부채비를 가지고 있는 대보나 포스코도 오늘 11%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금양이 가장 높죠 3조 5천억 그래서 5천 원대에서 뭐 6만 원대까지 단기간에 이제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총은 이제 강원이가 조금 싸보이죠 이 금양에 비해서는 얘는 이제 6천억대 어, 그리고 대보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6천억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어 그럼 이들 기업에 한번 이 관련 내용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보 어 얘는 이제 자석을 이용해서 이, 어이 2차 전지 원료에 함유된 철을 제거하는 전자석 탈철기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화지팀 임가공 사업하고 텅스톤 텅스텐 붕소계열 첨가제 사업을 진행 중인 대보 그리고 이 경영권 지분 관련해서 매각을 진행 중인 기업이 대보입니다 어, 실적은 이제 뭐 상당히 좋을 때 매, 매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재무상으로는 어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 300% 어,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매출은 1000억 원대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266억, 218억대의 어, 이익을 내는 회사가 대보입니다 오늘 이 이제 85,000원 최고가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죠 포스코 엠테 어, 얘도 지금 13,600원에 최고가를 쓰고 지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3,000원대에서 이렇게 윗꼬리가좀 달리는 포스코 엠테 어, 금양이 얘는 수산화 유틈 제주의 필수적인 균일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얘도 뭐 2천억대 수준입니다 매출액은 그 21년도 비해서 2% 감소했고 순이익은 이제 적자를 전환했죠 314억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보를 어, 보시면 이제 얘는 천억 원대의 매출이 어얘 같은 경우 이제 대보에 비해서 두배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입니다 어, 그리고 6 2 0 0 0원의 최고가를 찍고 어, 그 다음 이제 조정을 살짝 이제 받았던 금양이 미래 나노테 얘는 이제 자회사가 수산화 리튬 관련 주입니다 미래 첨단 소재가 양극 첨가제 또 수산화 리튬 분쇄 전문기업입니다 3만 천원에 한번 최고가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었던 미래 강원 에너지 얘는 이제 가 자회사 죠 강원 e 이 솔루션이 무수 수산화 리튬 요 삼성 sds 의 납품 테스트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수주 어, 수주와 양산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그 신고가를 쓴, 쓰면서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 차트는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얘가 오늘 하한가로 추락을 했습니다. 얘도 과거를 보시면 3,600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를 이제 급등을 시킵니다. 이 중간에 이렇게 뭐 조정은 있었지만. 언제 최고가를 찍을지 뭐 누구도 알 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 뭐 2차 전지 수산화리튬 관련주도 언젠가는 최고가를 찍겠지만 어 지금 뭐 시세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떤 흐름으로 갈지는 잘어 살피면서 또 조정에도 대비해야 될어 그런 종목이 수산화리튬 관련주라고 생각이 듭니다.